나한테도 이게 시옷으로 보이지? 너한테도 이거 시옷으로 보이지? 응. 서로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이고요 응? <웃음>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웃음> 이거는 정말 쉬운 단계거든 테리가 있을니까 쉬운 단계야 뭐야? 그거 테리야 귀여워! 옳지! <웃음> 갑자기 저를? 아니, <웃음> 샀어어 한번만 더해 ㅈ 다음에 ㅈ 시작되 하나 더 있으면 더센발은 뭐지? ㅈ! ㅈ! ㅈ에 더센 발음 ㅈ! 어 맞아! ㅈ! ㅈ! 어. ㅈ! ㅈ! ㅈ! 뭐야? 리을! 어 뭐야? 리을. <웃음> 이게 뭐라고? 리을! 맞아 리을! 나이트나 <웃음> 한번만 더 해야지! 해! 어. 나이 <웃음> 알려주면 어떻게? 과연 치나 <웃음> 어디 있는지 알지? 키 가져가고. 5천만시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너 가져가 이러면 <웃음> 너가 <웃음> 가져가는 거야. 아더 많은 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빨리 말하와 <웃음> 너무 빠르다. 제법이네. <웃음> 피니 나이 나이 나이 나이였다. <웃음> 하나 둘 셋. 뿌리! 기도. 왜지 기도야? 왜 갑자기 기도야? 아 기도. 기도. 오케이, 언니. 어, 너 호수. 호수. 와. 태양이 이어다 너무 이렇게 잘해. 구리딸! 어... 호두, 호두! 호두! 다시, 해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아까 봤어, 봤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어? 뭐야? <웃음> 나 이겼잖아, 나. 또. 포타! 어허. 오타. 하하 됐어? 구리야코! 야끼한국 코트! 코트. 신 맞네 <웃음> 쉽네 언니 쉽네 <웃음> 언니만 줄 거야 까까 왜? 엄마 드셔 싫어! 응? 보유 내가 갖고 있는 거 보유 오 어, 그래? 어 <웃음> 와. <우와. 그래? 웃음> 어머 근데? 어 햄버거 사 먹으러 갈까? 사실 <웃음> 재미로 오야. <웃음>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주세요. 즐거운 간식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요 흐흐흐. 흐아흐 흐흐흐. 흐음이랑흐흐이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저잘하죠요여 네. 아까 요 이거 했잖아 다 돌려야지 이거 요처럼 이거 돌려야지 으오나이스야요오야오야요여 음. 네. 어. 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어? 야. 아. 아까, 오, 찾았었잖아, 이거. 유? 우유할때 유. 유. 유. 할때 유. 맞아 <웃음> 제발 실수하게 5. 5.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알았어. 누가, 누가 이겼나 보자. 누가 이겼나 봐, 일단. <웃음> 어. <웃음> 하나. 이건 뭐야? U. 이거는 A. 아. 이거는 O. 다섯 응. 개지 엄마도? 하나 오어야여의 우리 지금 동점이거든? 가위바위보로 그럼 정해 가위바위뽀 묵집바야 묵짓바 묵지파. 빠빠묵 묵묵빠 <웃음> 엄마가 이겼는데 이제 엄마가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올해 모음의 가장 끝에가 뭐야? <웃음> 2야, 2. 2로 끝나거든? 2가 너 여기 있어. 장세리 승리! 승리! <웃음> 마지막 걸너 뽑은 사람 원래 이기는 거야. <웃음> 이겼어. <웃음> 한번더 한 해. 한 이번에는 자음으로? 자음으로 해. 자음으로 해? 알았어 야, 야, 야. 이거는 몸은 아, 아! <웃음> <웃음> 내 몸은 여기 어, 안에 있어. 어, 어, 야, 내 몸은 어. 여기 안에 있어. 어? 야, 어, 어머머. 목, 목이 막. 살에 걸렸어. 이음. <웃음> 이. <웃음> 아. 르 우. 뭐야? 르가 뭐야? 네. 네. 뭐야? 네. 네. 리 땡. <웃음> 청... 철, <감철>. 강철. <웃음> <웃음> <웃음> <să> 하나 둘, <웃음> 셋. 아, 어, 보서 <웃음>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가요. 음? 어쨌든 내가 많고요. <웃음> 하나, 둘, 셋, 끝까지 해봐야죠. 여그 같이 넘기고 아, <웃음> 와. 보, 보유. 오오오오 유도 <웃음> 있고, 어, 그러네. 빈약도 있고, 유년유년유년유년은유니 유니언, 유니유니 유니언, 유데 유니언, 셋. 여수. <웃음> 회식. 어, 너무... 하나, 둘, 셋. 사투. 너무해. 하나, 둘, 셋. 파마.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초 넷. 초 넷. <초보>. 넷. <웃음> <웃음> 오 갈바이보? <가위바이베. 가위바위보>. 갈바이보? <웃음> <웃음> 나도 나도 먹이 이유랑나온 어. 거거든? 어. 나 옴즈 어. 었다 진짜 갈이바이보에서도 이기고 엄마 <웃음> 왜, 왜 처음부터 주먹그래? 둘셋셋5 6 7 8 9 10 11 12 13 14 1 16 17 18 19 19 2등이죠 엄마 연기하는 이등이죠 <웃음>